여자 초등부 있습니다 네. 코미트 경기 참가자들이 몸을 풀고 있고 맨 오른쪽에 한국 김민호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앞서 충분히 몸을 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매트 위에서 그 경기장 감을 익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민호만 안 떨려? 아, 안 떨려요 너 어느정도 나눠줄 수있 지금 바로는 안하는데 조금 있으면 탈것 같긴 해요 그래? 왜 이렇게 얼었어? 아, 지금 아주 긴장이 긴대기... 안 <웃음> 애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다고? 너가 더 잘해 감사합니다 예스. 다 이길 수 있지? 노력해야죠 네. 먼저 우리 대응 어디 네 고등부 카타 김민호 선수의 예선 카타입니다 격수에서 일본말로는 객사이쇼라고 하는 카타입니다 카타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주심과 네 명으로 이루어진 부심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 영상에 보이는 카타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정말 아쉽고 그리고 미안하게도 그 영상을 제가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지막 경기 영상입니다. 최종 순위는 4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랑 같은 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지금 1회차 전일본선속권대회인데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 진행중인건 봉카타 그리고 초등 저학년부 코미테를 지나가고 있고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코미테 경기에 올라가기 전에 초등부 최민영 선수가 지금 몸을 불고 있는데요. 워밍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몸을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바로 최민영 선수의 8강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 선수는 일본 선수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지지 않네요 아 지금 상단 돌려차기가 들어갔고요 지금 경기장 사이드에 앉아있는 부심들이 깃발을 가로로 들은 걸볼수 있는데 이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최민영 선수가 절반을 획득했어요 네, 절반을 뺏긴 일본 선수가 엄청 밀고 들어오네요 뒤로 빠지면서 옆으로 돌면서 1번 선수를 저지하고 있는 네, 최민영 선수입니다 네, 공격이 끊이질 않죠 아 옆차기 아 이번 거 위험했어요 옆차기가 정말 주특기인가 봅니다 네, 그래도 밀리지 않는 최민영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 두 선수로 보시면 지금 지친 모습이 좀 보이죠? 이 경기는 절반으로 획득한 최민영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4강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 초동부 최민영 선수가 4강 진출을 해서 지금 4강전 세컨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을 못할 것 같은데 이따 남은 걸로 마무리할 때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최민영 선수의 4강전 경기 중결승입니다. 최민영 선수가 지금 입장을 했고요. 상대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에 대한 예의 주심에 대한 예의 상호간의 예의 시작입니다 아네 여기서 끝내기 기술을 한번 했다면 절반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사강전 상대도 팔강전과 동일하게 일본 선수입니다 조금전에 만났던 선수보다는 굉장히 피지컬이 좋아요 10개 하 최민영 선수가 지금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 주변을 돌면서 계속 펀치와 킥을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은 아주 좋은 움직임이에요. 상대 선수가 정말 피지컬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하나 다 코치네요. 잘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펀치를 날리고 있는 최민영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아 위험했어요. 아. 네. 다시 제자리에서 경기가 석행됩니다. 아네 지금 최민영 선수가 상단 돌려차기를 허용해서 절반을 뺏겼습니다. 상단 올라가! 펀치 펀치 상단! 아 지금 각도에서는 잘안 보였지만 한번더 상단을 허용했고 절반은또 뺏기고 한 판으로 경기가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배터리 없습니다 4% 남았고 이제 한국 선수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카타 네, 형대회만 남았으니까 그거까지 제가 체크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밥 먹으러 왔는데 저는 샐러드만 먹어야 돼. 그냥 이따 가려고요. 혼자. 아 그리고 저희 초등부 여자 초등부 3위했습니다 9비트 네. 네. 이제 진짜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